이여들어들은 GT5에 새롭게 추가된 대형 이동 수단 MTL 브리케이드 6*6을 리뷰해 볼 거예요. 이 차량을 구하려면 첫 투여 탈선이라는 임무에서 얘를 훔쳐온 다음에 장비 훔치기 미션을 시작하세요. 지도를 보시면 스마일 모양의 체크포인트가 세 군데 있을 거예요. 목적지 에 와서 경비원들을 살짝 때려주고 지게차로 아이템 챙긴 다음에 프리샵 잡에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한테 75만 달러를 주시면은 LSP 사업장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오른쪽에는 제가 일반 브리케이드도 가지고 왔어요. 일반 브리케이드 같은 경우는 워스톡에서 55만 5천 달러를 팔 있습니다. 분명 같은 차지만 생기게가 살짝 달라요. 일반은 뭔가 매끈한 느낌 하지만 6기6은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죠. 아 일반 버전은 위쪽에 태양광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일반 버전이랑 제가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개조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출발사트! 보시면은 제가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6륜구동 일반 브릭헤드도6륜구동 그리고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평범한 트럭 느낌인데 훨씬 더 뭔가 튼튼해 보이네요 옆에도 이게 방탄 철갑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차에 6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신건이라든가 라이플 같은 걸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한대 때려볼게요 에잇? 어안 때려지는데? 잠시만 가겠시니다 근접 공격이 안 돼요 어? 뭐지? 지금 그냥 차로 인식이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스타트 좋아요 이 차가 굉장히 무겁고 느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힘있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 8 0마일 돌파 9 0마일 돌파 원래 이런 차들은 핸들링이 안 좋은데 오른쪽 잘 돌아가요 대형차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돌아가요 오른쪽 핸들링 이 차량이 주행 성능 자체도 훌륭한데 진짜 성능을 보려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설탕 제조실. 내부로 보시면 은 와이파이 금지. 이쪽에는 설탕 재료라든가 판매할 설탕이 모이고요. 여기 싱크대. 이쪽에는 뭔가 과학 실험실을 연상시킨 듯한 이상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울 있고, 얘를 도대체 어디에 쓴 거지? 이 풍선 은또 뭐야? 그리고 저한테 75만 달러 뜯어갔던 그 아저씨. 이 사람 이름은 머트고요. 이 아저씨가 혼자서 설탕을 만드는 거죠. 알록달록한 약품들을 모아서 정말 맛있는 설탕으로. 이 내부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 이 상자 여기. 이 쪽으로 와서 보급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얘한테 돈 주고 사거나, 6만 달러. 일단 살게요. 다음에 여기 지도에, 빨리 감기 표시. 여기서 이키를 누르시면은, 머트한테 약을 명여서좀더 일을 빨리 하게 할수 있어요. 지금 제품이 한칸 정도 찾는데 가치가 5만 4천 달러. 생각보다 보상이 적어 보이는데, 일단 팔아볼게요. 5만 달러면 금방 끝나겠죠? 참고로, 쉽게 끝나지 않아요. 배달을 무려 다섯 군데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흰색, 흰색 포인트가 한세개 나오는데, 그중 아무리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떠나시면 미션 클리어. 이 설탕 사업 같은 경우는 돈도 조금 주고 미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덱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쪽에 명령 요청. 이거를 열 번하시면은 보상이 증가합니다. 복구 부룸메리웨더 조직을 방해하십시오. 확인. 제가 헬기를 타고서 여기까지 가 볼게요. 여기 근처인데 어디 있어? 어 뭐야 뭐야. 지금 아래쪽에서 뭔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을 이제 잡읍시다. 사격 개시 발사. 여기 APC가 왜 있어? 여기 뒤에. 뭐야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발사. 나이샷. 이 이것도 부셔. 발사. 나이샷. 전화 걸지 마! 바빠! 끝! 10만 달러? 어, 돈 많이 주는데 아, 전화 걸지 마! 저의 티건분들은 18,000달러. 명령 요청. 풀타임 48분? 이거로 10번 하라고? 이거 새 거다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다면 밑에 운송수단 요청. 이건 뭔지 해볼게요. 덱스의 전위가 근처에 배달되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59만 달러에 팔고 있는데, 그냥 뭐 덱스한테 연락하면은 공짜. 그렇다면 이제 브리케드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의 설탕공장 개조. 참고로 여러분들, 대형이동수단, LSD 제조실 이쪽에서 제조실 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조실 업그레이드, 제주실 장비. 이거는 아직 못 하고 방탄 장갑, 중장갑 달려 있어요. 근접 칠해 스파이크 골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램 무기 같은 경우는 대형 스쿱 골라 드릴게요. 네그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메인도 있고 어반 프랙탈.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티가 안 나죠? 스킵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캔디 레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제아담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어? 토보탑. 베이 색상은 브로스트 와이. 타이어 포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달려 있어요.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무젠.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 볼게요. 이제부터 큰 차들을 모아 놓고 드래그 레이스 해 볼게요. MTL 웨이스트랜더. MTL 소방차. 조벨트 팬텀 커스터. 체르노버그 테라바이트 룬 잡아. 베럭스. 출발선 트 스타트 좋아요. 가자. 6릉구동의 힘. 제가 이작품보다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웨이스트랜더 저보다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다른 차들 저를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붙고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기서 바로 1등 그렇지! 브리키이드의 1등 웨이스트랜더의 2등 이작본 3등 이 유리가 방타인지 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특별 카비 소총 MK2를 쓸거고요17 17 16발에 깨지고요 16발 그렇다면 천장에 있는 유리창 여기다가 1 아이고! 바로 뚫리는데? 여기는 방탄이 아니야 다음에는 차량에 내거 들어 볼게요 호미런치료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구 49, 사구 49발에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앞에 랩무기 이거로 다른 차를 박아보겠습니다 반갑습 반갑습니다 오 좋은데 어벤저라 몸통박지기 준비하시고 출발 사트 보시면은 어벤저도 날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칸자리를 쳐볼게요 준비하시고 칸자리 출발 사트 칸자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불릭육급6그 다음에 제가 지뢰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키를 두시면은 지뢰가 깔려요 체크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타이어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저희가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벤져, 이작본, 바피드 리버레이터,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덤프트럭, 파운더 커스텀, 브라바도 하프트랙. 출발! 갑시다. 누가 제일 멀리 간지 스타트! 스타트! 오! 잘달려요 이작본! 같이 갑시다. 오, 어, 아직 침수 안 됐어요. 침수 안 됐고, 멈췄어. 아 어벤져 뭐야 저희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서 제대로 측정만 안 났는데 자1등이덧붙트러 그리고 공동 2등은 부리기랑 작본 다음에는 제가 이동식 작전분부랑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출발사트 여기서 동시여분 이기면은 역사가 바뀌는건데 아 안돼 안돼 지금 지고있어요 안돼 이렇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나쁜 사람들같이 일하고 이렇 나쁜사람 이렇 나쁜사람 이렇 나쁜 오프로드 스타트!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나나 가자! 아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